안녕하세요 아이러브 유튜브 김옥선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고객 모집 비용 절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유튜브 고객 모집 다섯 가지 장점 중두 번째 장점인 초기 비용 및 운용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가 하면 실제로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개인차가 큽니다 즉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카메라나 핸드폰, 마이크, 편집 프로그램 정도이고 혹시 컴퓨터가 없다면 컴퓨터는 사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50만원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나 장사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보면 천만원 정도는 금방 깨집니다. 마이크도 10만원짜리를 사면 충분하고 편집 프로그램도 10만원에서 20만원이면 살수 있고 카메라도 중고로 사면 좋은 카메라를 20-30만원에 살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도 너무 좋기 때문에 카메라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렇듯 유튜브는 초기 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주에 광고를 맡기면 의뢰비가 들어가겠지만 고작 해야 나 자신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니까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시스템관리나 서버이용료까지 모두 유튜브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몇십 몇백만원의 광고를 해서 고객을 모아드리고 그렇게 돈을 들여도 광고를 통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거의 무료로 광고를 내는 것과 같고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든지 홍보해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유튜브를 광고 매체로 생각한다면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광고를 할 때처럼 즉효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무료로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유튜브를 활용하면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 비율이나 고객 단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료 광고를 추가로 한다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한편 그러한 정보가 없을 때는 유료 광고를 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무료 고객 모집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와 지식을 익힌 다음 유료 광고를 활용한다면 광고 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물론 유료 광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료 광고만으로도 고객을 모을 수 있지만 무료 광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 고객 모집으로 전환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무료 고객 모집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노하우를 유료 광고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수 있고 이처럼 유튜브는 거의 무료로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유튜브의 큰 장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노하우를 유료 광고에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로 고객 모집 다섯 가지 장점 중세 번째 장점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 love 유튜브